저주받을 딸. 극적이지. 그래. 그러나 애보든 아무런 가치가 없지. 궁금하군. 에? 우 야. 우 야. 자, 이번에야말로 진엔딩, 진엔딩이된다 그냥 엔딩을 보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인스크립션 과연 이번 회차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제 슬슬 힘들어 이제 정말 머리를 써야되는 살무사 다람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여전히 번쩍번쩍거리고 왜 이빨 하나밖에 없노? 여기 연기를 지금 세 개를 다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연기만 사르르 내려오고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자 이번에는 확실히 좀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까마귀 알은 태어났을 때 일단, 공수도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새니까. 글쎄, 좀, 고민이네. 난, 난 새끼 늑대. 포스트도 하나여서 좋네. 퓨! 뾰우! 퓨를 어. 줄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못 뽑네. 아니 근데 무난하게 가자, 이걸로. 그래서, 굶주린 생존자 한 무리가 죽어가는 모닥불가에 모여 있었다. 물가에 피조물 하나 앉을 자리가 있어 하나가 말했다 체력 수치구나 이번에는 체력이라 새끼늑대가 원턴에 죽지 않도록 체력을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을까요? 이로 하자 너는 피조물을 잠시만 더 볼까 해둘까 고려했다 위험한 도박일 것이다 운을 시험할 텐가 아님 물러날 텐가 으, <웃음> 한번 더! 그렇지. 그 냄새. 생존자 하나가 말했다. 여태까지는 눈이 좋았지만, 더 버틸 수 있을까? 응, 안 해? 불길에 대해서는 생존자들이 옳았다. 불길은 비조물의 체력 수치를 강화하였다. 생존자 중 침을 흘리는 자들을 발견하고 너는 서둘러 새끼 늑대카드와 함께 후퇴했다. 일반... 일...뭐라고, 일반 대결. 고읍요테가두 마리나? 새끼 는 그때 굉장히 강력하죠. 몸빵을 해주고 방구벌레도 내고 싶지만, 지금은 동전이 부족하고. 바로 강해져버렸죠? 바람지로 이쪽을 막아주고 발육부진 늑대를 내서 호텔을 조져주고 방귀벌레를 하나 추가로 내줍니다. <웃음> 좋은 탑떼기네. 오케이. 예전에 플레이하면서 깨달은 게한 가지가 있는데 이빨 모으는 거 크게 무의미해요. 이빨이 너무 많아도 가죽을 다 사버리면 가죽으로 개폭망합니다. 뽑는 것마다 가죽이 나와요. 정말 위험하죠. 금방 100마일에서 더, 금방 1마일에서더싼 가죽은 없어 불어 하나 받아야 이빨이 지금 두개밖에 없어서 토끼 가지고 하나만 가져가고 깊게 감사요! 뾰우가 나왔다고? 저놀로 받칠만한게 있어? 그럼 황소개구리를 죽이고 새끼늑대로 올인하자 그러면 어려운 도전은 잘안 할게요. 이거는 가죽을 소진하는 거지? 자, 그냥 가죽을 빨리 소진해버리는 게 나으려나? 하... 가죽 소진하자. 나또 괜히 중요한 때 카드 좋은 거 나와라! 했는데 토끼가죽 나오면 진짜 모니터 부셔버릴 수도 있으니까 참새. 공수지만 새끼 늑대는 모든 걸 방어해주죠. 별로 움직여버리네? 이렇게 막고? 탓탓 탓. 이제 시간 싸움이네요 어.. 어 문제될건 하나도 없고 빵구벌레 이 하고 벌써 끝났네 그렇다고 이빨을 하나도 안주는... <웃음> 아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생각을 해플레이마 제발 아유씨그가족이면뭘 드릴 수 있는지 보죠 토끼 가족 아니 토끼 가족으로도꽤 괜찮은 애들이 있네요? 새끼늑대가 또 있네? 새끼 능대로쭉 가볼까? 어? 그리고 나중에 진균학자를 만나서 합성을 해버리는 거지 어... 아 앞에 뾰가 있다고? 그러면... 알파? 까치? 축적가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때 자신의 덱을 뒤져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다 까치로 가자 바로 바로 합성 음... 감사를 표합니다 가치를 놓고 강화할 대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발효포진 늑대로 아주 현명하다 저 공수가 있는게 좀 걸리는데 아 다시 만나는건 좋은 패러군 잠세 이쪽? 진화 코요테 한대 맞고 죽어버리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두고 내가 가지 한 장밖에 없어. 코요테의 길을 줄여줍니다. 완벽해. 안 아프죠? 아씨또 깔끔하게 끝나버렸네 그지같은 게임 토템도 빨리 좋은거를 확보를 해야돼요 내가 예전에 플레이했을때 토템이 진짜 운이 더럽게 없는거였더라고 어? 다른사람들은 토템 진짜 좋은것들 잘나오는데 그냥 아, 나만 진짜 그지같은거 좋아 피하나짜리는 없나? 너무 다 무거운데 난난난저 코스트가 너무 좋아 그래? 어, 블러드 하운드 나쁘지 않아요. 용맹한 블러드 하운드 맞은편에 새 피조물이 놓여지면 그 앞으로 도약한다. 자, 토템으로 가서 과연 노쇠한 목각사가 너의 앞에 나타났다. 상당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활기차게 움직였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늑대 있거든요? 늑대 머리를 미리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지금 늑대댁으로 가고 있거든요? 얘도 늑대댁이에요 늑대로 갑시다 한마디도 없이 목각사는 가고 없었다 보스전 연기 이! 려! 이! 려! 담광자 납쇼다 이제 이 더빙도 질리는구나 쉬운 버스지 <웃음> 얼른 노세만 처리해 코요테 좋아 이 늑대를 바로 꺼내주고. 그대가 <웃음> 때리지만 한턴 버티고. <웃음> 카드에 황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따따 따. 따, 따. 블러다운드 너만 믿는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잡아. 이걸로 맞고 기다렸다가. 일단 얘부터 죽이고 그러면은 뭐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 요 살무자는 딜이 1밖에 안되고 내가 얘를 잡으면 저한테 더 딜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오 이렇게 되면은 말이 달라지죠? 스바라시야 일단 최대한 딜을 막읍시다 바람쥐로 뭐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바람쥐로 얘를 막아줍시다 자, 저주받을롬 괜찮아요 전투가 너에게 영향을 남겼다 네새 피조물들은 지치고 말았다 굶주림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다람쥐대기 부족할 수가 있구나 피조물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공격할 차례 공격하지 않는다 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내면 손에 그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다람쥐는 낼수 있다. 주머니지를 놓고 오 야, 기가 막히게 음, 여기에서 또 음. 거울 촉수가 나와버리네. 이쪽 어, 야! 아니, 뭐야! 계속 늘어난다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자. 음탕한 들지들, 늘, 늘 짝짓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낼 수 있지? 어, 끝났다. 와,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와. 아, 이게 다람쥐를 저렇게 막 뽑으면 안 되는군요. 너의 생명은 보건되었다. 와, 진짜 무서웠다. 혹시 이중하다가 매혹적인가? 13번 아이 짐꾼지 두더지인간 13번 아이 갑시다 탐광자의 곡개니소리가 귀를 맴돌았고 너는 계속하였다 하아.. <목도> 오..그래.. 어, 그거다.. 미지근한 물이 너의 신발에 차오른다 발이 떼가이 네 주위에 몰려들었다 너는 습지에 진입하였다 이 클로버가 하나가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늑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늑대 머리에다가 뭐를 달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 o 한목사사 너의 의에에타타다상상한한령임임에불불하하그녀는 활기차게 움직였다. 흠, 수생, 공수, 참애애하하네왜토토템좋좋은안안올올좀좀치치 즉사 사이이런해해나오오면은 완전 좋을텐데... 난 공수 별로 안좋아 왜냐면 내카드덱들만처맞고난 상대편 카드를 못 죽이잖아 근데 이제 속전속결 하려면 공소가 좋긴 하죠 딜을 막 눌려가지고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수생은 반대로 막을 수가 없어지잖아요 공소로 가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이거 써볼게요 너는 수그리면 이 카드팩에서 공물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자 고대의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 일반 전투에서 얼마나 활약하는지 한번 볼까? <웃음> 또 나야. 탱을 하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죠. 강해지고 <웃음> 버진벌레는 도대체 능력치가 뭐야 얜뭐 여기에다 뭘둘 필요가 없죠 방귀벌레 여기에다 두고 뭐야 끝났어? 아, 야 좋네 공수 응? 공수 좋네 속전속결이 진짜 빨리되네요 이게 살모사 일단 살모사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살모사를왜 방금 놀랐냐면 이게 있기 때문이죠 둘수 있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더 볼게요 자 와! 여! 야! 여! 야여 야, 여여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진! 진! 진! 진균낙자 늑대! 늑대! 늑대! 없어 왜 늑대가 하나밖에 없어, 없어. 발육부진 늑대, 새끼늑대, 늑대 있는데 같은게 없어요 오봤는데 아까 가죽으로 까치 골랐잖아요 아... 그, 가져왔어 같은거 두개 실험을 하고싶다 어... 세상에... 넌... 넌 복제카드가 없다 어, 우리거 하나 가져갈래? 우리 다음에 쓸테니까 그냥 카드를 주네요 아 중복되는 거...를 하나 주는구나? 음... 새끼들 다 가져가자 코스트도 가볍고 쓸만하지 어? 뭐야 여기 진균학자가 또 있네? 13번의 아이 어, 이거는 좀선 넘네 일단 13번의 아이를 먼저 내고 어 야, 아니 이건 그냥 져야겠지? 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템을 그냥 쓸까? 다람쥐 하나를 그러면은 막을 수 있어요 아이템 뭐 아껴봤자 똥만되지 어! 뭐야? 얘? 뭐야? 얘왜 강해졌어? 오 이게 레어카드의 수분능력이군요 오 딜이 생겼어요 얘를 또 희생하면? 엥? 아얘 희생하면 능력치가 계속 바뀌는구나 그냥 깼다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단 이렇게 하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 끄지고 어 아니네. 어? 아니네. 살았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하필 늑대가 나오냐. 칼을 쓰자고? 벌써요? 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해, 그래. 뭐 아껴봤자 똥되지 따! 이겼다. 새 눈을 갖고 싶은가? 여기 또 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써볼게요. 홍채 두개인 거. 이건 뭐지? 엥? 그건 만족스러운가?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좀 기다려봐. 그냥 눈인가? 어? 이빨이 하나 더 생겼어. 뭐, 뭐, 뭐가 특별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게 없네요. 다 쓰레기네. 이게 뭐 숨겨진 능력치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쓰레기일 수가 없잖아. 아직까진 모르겠으니까. 벌집.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하면 손에 벌이 만들어진다. 공수 카드. 정의 시간이다 필요한게 복제품 우리 각자 하나씩 보지 않는게 눈 피해 이러면 2 6이 되나? 그렇군요 새끼 늑대 하나밖에 없지않아더 강한거야 항상 어려운 전투가 두 개의 갈림길로 나오네요. 근데 일반 전투 해도 여기에서 두 개의 갈림길이 나오네. 여기로 가자 토템을 아직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으니 왜왜왜 왜? <놀람> 안녕하진가 그래 물총새 코요테 이렇게 해서 다륙구진 늑대를 내고, 여기에서 새끼 늑대를 먼저 빠르게 꺼냅니다. 좋아요. 하으, 아으! 이거 맞아? 일단 한장 꺼내고, 어. 3대를 맞으면 죽는구나 아직 여유가 있네 새끼는 <웃음> 대 가볍게 막아주고 3대 잠깐만 아얘 공수지 참아 그거 참씨 아 뭐야, 이번에 끝나잖아! <웃음> 이렇게 해서 한 대라도 더 치자. 오케이. 공소를 계속 생각해야 돼. 아, 토템 빨리 바꾸자, 이거. 불편해 죽겠다, 야. 벌지 들쥐... 음탕한 들쥐들. 내고 내면 복제본을 뽑는다. 들쥐...를 합성을 할까? 들쥐를 해가지고. 아, 근데 노코스트인 애가 없어. 그래서 딱히 의미는 없는 듯. 바로 앞에 뷰가 있으니까 바퀴벌레를 가져가서 바퀴벌레도 애매하네. 토템을 바꾸는 게 나을 듯? 그니까 러이 카드를 지금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뭐, 새끼들 때는 이미 이거 합성을 해버려가지고 와, 합성하지 말고 좀 기다릴걸. 바꿔보자. 삼세, 황소개구리, 민물거복. 더 애매해졌는데? 생소에버리 가져갑시다. 에? 불사? 어? 굴 있네? 어, 둘다 괜찮은 게 나왔는데요? 아둘다 괜찮아. 진짜 둘다 엄청 잘쓸수 있는 것들이야. 불사람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너는 수그림면이 네 카드팩에서 국물을 내려놓았다 딱 적절한 때에 복수전에서 좋은 토템을 얻었군요 신선한 생선 가져왔어 쉬운 선택 이거 희생해도 다람쥐 다시 나오죠 오 좋아 완전 개꿀이잖아 블러드 하운드도 내서 빨리 끝내버리죠 벌집도 그냥 다 내버릴까? 아니 근데 얘는 맞아야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좀더 카드를 무조건 내야되잖아 득대를 못 가져가게 하려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좀 제발 가져가주세요 가서 낚시에... 아 이게 그 카드를 낸 위치만큼 미끼양동일를 두지 참 황소개구리 내지 말걸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공수 아니지? <웃음> 가서 낚시. 아 야. <웃음> 엥 끝났어? 아제 잠수지. 너무 울어버러스 진짜. 여러분들, 3편, 댓글 개수 보셨어요? 1000개 넘거든요? 그거 다울어버러스 얘기밖에 없더라? 그, 하, 혼수 두지 말라니까 내가 댓글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버렸잖아요. 숨겨진, 어? 아주 희귀한 능력이었는데. 허 아,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요추. 얘도 뭐, 시간 지나면 진화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바뀌려나? 어쨌든울어버러서 가져가겠습니다 안그래도 불사 다람쥐니까 그래 니들이 알려준거 내가 10분 활용해볼게 써놀놈들아 전율과 동시에 생겨난 결심으 너는 낚시꾼이 쓰러진 영웅습을 지나간다 다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내리는 눈의 아름다움에도 너는 뼈에 사무친 추위를 잊지 못했다 열을 유지하려 너의 몸은 부질없이 떨어댔다 너는 마침내 설선에 도달하였다 실현, 카드, 삭제, 토템 토템은 뭐 솔직히 이제 더이상 건드릴 필요 없고 아이템이 전혀 없으니까 실현하고 아이템하고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뭐야 실현이 두번이 있네? 뭐 얼마나 어려운 실현이 있겠어 신족의 시련 뽑은 카드 세장중두 장이 같은 종이어야 통과다 뼈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뼈 비용의 합이 5 이상이어야 통과다 체력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체력의 합이 6 이상이어야 통과다 당연히 체력이죠! 체력의 시련을 시작하지 쌉가능 음, 이건 뭔가? <웃음> 성공이다 칠면조 독수리 복제품 불사 어? 이거 상당한데요? 얘한장 내면 얘가 죽었어. 그럼 내 손에 들어오잖아. 근데 얘가 죽음과 동시에 다시 내지는 거야? 이게 어, 왔다갔다 하는 거야? 모르겠네. 일단 보자고 고양이. 아이템을 받는다. 하지만 전 13번째 아이가 있으니까 고양이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시체고 여기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 깨나? 깰수 있는 걸까? 뭐야? 흑염소 얼굴 귀여워. 염소 에? 뭐야 이거? 아, 안돼. 그건 쓸수 없다. 이게 뭐야? 실패? 사용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액체가 담긴 병은 쓸모가 없다 이게 뭐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누가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챙기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진짜 뭐지? 그건 카드 듀얼 전용이다 아, 액괴야? 액체 괴물? 하하하하하. <웃음> 아, 아, 좀, 이렇게,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만지라고? 그렇구만. 죽음을 앞둔 카드게임에선 충분히, 어,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에다가 도마뱀이라고? 쉽지 않은데. 짜잔! 자, 여러분들이 말하신 우로보너스 대령 했구요 까마귀알이 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로보로스를 먹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상태 아니야? 두 대를 맞아야 죽네요. 내가 몰랐는데 이 이빨이 그 표시더라고요. 두 대. 무로보로스를 희생을 하려면 일단 그게 필요하네. 포스트 있는 카드가 내 손에 있어야 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냈을 때 그걸 이제 알았냐고? 그래 니 잘났다. 난울어불었서 지금 처음 써보는 건데 몰라! 쟤네가 아는 체 하잖아 어차피 지금 게임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우로보로스로 게임 끝날 거니까 이렇게 끝내자.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니, 또불상하게뼈 토큰 왜 이렇게 많아이? 씨 피해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비 비용의 압이4 이상이어야 통과다. 체력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체력의 압이6 이상이어야 통과. 지혜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최소한 세 개의 도장이 나와야 통과다. 우리 다 도장 있지 않아요? 예, 도장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두 개. 이게 난거 같은데. 두개 하나 하나 다 <웃음> 도장 있어. 너는 통과했다. 뭐라고? 어? 뭐야? 우로보로스가 강화된 게 유지가 돼요? 아, 이래서 다들 좋다고 한 거구나. 해당 게임에서만 우로보로스의 능력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구 지속이군요. 와, 이건 진짜 개사기네. 와. 아이, 그렇구나 그러게, 최대한 울로보로스 조지고 가야겠네 <웃음> 체면조독순이 고슴도치 다 너무 애매한데요? 버리면 안 돼? 나 그냥 갈래, 너네 필요 없는데 <웃음> 아, 나 너네 싫어 혹시 모르니까 칠면조 독수리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왜 칠면조 독수리를 가져가냐면요 지금 다람쥐가 무한재색이다 보니까 뼈가 정말 빨리 모여요 <웃음> 마침 모닥불도 있네? 이번에 공격력이군요 <웃음> 이 정도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죽이겠습니다 이 자식이요 카드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희생시키겠습니다. 아... 자 가자. 니 비조물은 더 강해질 수 있으나 불가에 오래 머무는 위협을 고수해야 한다. 처음으로 희생시켜 봅시다. 너무 궁금해요. 오늘 시험할 텐가? 운수가 좋아 보였다. 잠시만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너는 생존자 하나가 야경스럽게 창을 주는 것을 보았다. <놀람> 아니? 비조물은 매우 강력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이제 침을 흘려댔다 무모하게 계속하는가? <웃음> 네가 물러나기 전에 생존자 하나가 황소개구리에게 도약했다 또 다른 자는 창으로 찔러댔다 너는 처참한 식스가 시작되자 눈을 돌려버렸다 음, 맛있다. 너는 뼈와 피가 튀는 현장을 뒤로하고 물러났다 가비 아 다시 만나는 군어아어아 <웃음> <웃음> 하지 뭐, 난 최선을 다했어. 와, 뒤쪽 카드 다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방금. 흑염소 끼야왕 하지만 칠면조 독수리 로 계속 가겠습니다 토큰이 정말 많이 남아서 잘쓸수 있는 건 칠면조 독수리에요 흑염소는 제가 지금 고코스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쓰우 어떻게 해야할까.. 진균학자가 있다고요? 어디? 오마이갓.. 칠면조 독수리 합성 가능? 미쳤네.. 뾰우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차라리 모닥불 쪽으로 가서 또 카드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뾰로 가서 칠면조 독수리를 뭐넣차고 이쪽에다가 고장을 넣은 다음에 이걸 합쳐버리면 초괴물이 돼버리니까또 나쁘지 않은데 칠면조한테 불사를 먹을까? 오케이 정했습니다 갑시다 얘한테 못 넣네? 아, 강화된 카드는 재물로도 쓸수 없어요? 어. 순수하게 능력치가 있는 것들만 쓸수 있구나. 아, 살무사 도장을 다른 애한테로 넘겨버리자고요? 아, 이 좋은 생각인데? 좋아. 딜이 좀 애매한 친구한테 줍시다. 담비야! 가자! 또 다른 문장 만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자식이. 브로브로스야 니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니 게임이 끝나잖니 빨리 끝내자 그냥 그러지말고 좀더 태워 브로브로스 여기다 두면 되지 끝났는데? 아참 적당히 세지 진짜 아왜또 뼈가 나와 타이밍 시가 막힌다. 두더지가 막네. 잘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그래도 버틸 수 있구나. 얘네 공의 총합이 우르브로스보다 못해가지고 이겼네요. 일단 일단 한대 때리고. 뭐야 그럼 바로 게임이 끝나나? 오 됐다. 다시 받고 <웃음> 치열한 공방전! 아, 몰랑 차라리 회색 곰을 가져갈까? 좀 카드 좀 이렇게 싹다 치우게? 탱커로 가져가자 <놀놀놀람> <놀람> 너, 너의 생 들은 시생냥이 아니야. 너는 아무래도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수술 말이야? 완전한 거야? 내 가족은 상등품이 될 거야 어차 가죽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천천히 때리면 거리 들어오죠. 위험하거든요 조도 한번 보여 달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안 돼. 왜냐면 이 스바 라 시들 때문에 너무 세늑 대가？아 직도 더있 어? 어차피 게임 끝났 고요. 이제부터가 본편이야?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제터는 끝이군요 거래를 하지요 가죽을 가져왔길 바랍니다 가죽은 총 4장이고 바로 게임을 끝낼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것들만 가져간다면? 이 피조물들은 당신 목을 뜯어내고 말테니까 말이죠 마음대로지만 알아두세요 나머진 철위에 싸우게 될겁니다 어네뭐 그러..시군요 뭐야 가지이 하나가 더 있네 부스 가져가서 음, 아주 좋아요 뭘 좋아 게임 끝났는데 너 뒤졌어 정신 차려 인마 정말 넘쳐나는거 봐봐요 넌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다 혹시 이중하나가 매혹적인가? 와라야할레 드디어 나와주셨군요 와라야할레도대지인가 다우스 자, 너는 더스타냥꾼과 상인의 의문점에 휩싸인 채 앞으로 나아갔다. 저 멀리의 불빛이 내네 시선을 잡았다. 잠시 있거라. 하... 때가 왔습니다. 카드도 굉장히 적당히 있어요. 막 많지 않고 굉장히 기분 좋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얘를 쓰긴 해야 될것 같거든 게임이 끝나면? 이거 못 쓰잖아요 그건 쓰게 해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흠어 이빨이 또 늘어났네 이게 게임을 할 때마다 늘어나나봐 게임 중에도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잘무사 퍼즐 못 풀어요 지금 잘무사 없어서 그니보자나 가죽 없잖아. 이거를 뭐 하러 가죽 없구요? 아이템, 아이템도 다 있구요. 그럼 뾰밖에못 가는데, 지금 뾰에서 강화를 할 만한 친구가 하운드랑 우로보로스 합치자고. 아, 우로보로스가 탱커의 역할도 하게. 근데 이 탱커는 좀 다른 거예요 그니까 카드를 맨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그 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 탱커로 활용하기엔 좀 애매해요 오히려 내가 명치를 때려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카드를 먹이면 얘가 앞에 카드로 가가지고 제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우라율리한테 이거를 먹이는 게더 나을 수도 블러드하운드로 회색곰이 우라율리한테 줍시다 염소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려고 먹어놓는 흑염소가 있었네. 천잰데, 이번이 마지막 대결이라면 아이템을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해석검하고, 그런 다운또먹도 했어. 가자, <놀람> 최후의 결전이 될지? 오두막의 포근한 빛이 어두운 안개를 갈랐고, 필시 너의 갓난 여기 서은 날이라. 끝나버리는 건가? 연기회가 찾아왔다 레쉬의 숲에서 온 대단한 선물들이 주어졌다 지느러미의 시련 뽑은 카드 3장 중 수생도장이 나와야 한다 신속의 시련 뽑은 카드 3장 중 질주자 도장이 나와야 한다 가죽의 시련 뽑은 카드 3장 중 가죽 카드가 나와야 한다 나 아, 질주자 밖에 없지 않아요? 과연 신속의 실현을 시작하지 머머리 독소리가 여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빗머리가 될지 안 나왔네 질주자 도장을 담은 카드가 하나도 없다니 실패 다시한번 반지의 실현 되게 반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통과다 통과다 통과라고 거짐의 시련을 시작하지 여기서 네 멋진 반지가 잘 안보이는 곳 통과다 네가 선택한 선물은 양손잡이의 친절 터이 네 시작할 때두 장을 뽑을 수 있다 숲의 친절 모든 공간에 미성을 놓고 전투를 시작한다 뼈의 왕의 친절 여덟 개의 뼈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한다. 허어! <웃음> 당연히 두 장이 좋. <웃음> 너무 좋다 이거. 아 고작 선물 한 개? 아주 좋다. 이이이 이, 이, 이길 수 있겠지? 왔구나. 안 거라. 아. 어찌나 달콤한 순간인가. 이번엔 불꽃은 두 개론 부족하다. 잘 뽑았네 최대한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이 자식이 허튼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후... 이거봐 처음부터 우라요리 나오잖아 이거 이게 이상하게 최종 보스전에서 대기 엄청 불리하게 나온다니까 아 흑염소 여기서 써버리자고 근데 지금 가면 돌아가잖아요 이거 맨 처음 탄감장에서 멈추거든요 노라의 원리를 굳이 지금 낼 필요가 없어요. 자, 담비가 두더지 인간을 사르르 녹여줄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 졸지마. 넌할수 있어요. 마넌할수 있어, 인마. 어... 네가 톱치면 두더지 인간이 죽는다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 턴에서 금괴로 전부 다 바뀝니다. 두 장을 뽑을 수 있죠. 방국벌레. 최대한 빠르게 우로보로스를 뽑는 게 지금 관건인데. 사막이신. 아니 왜또다 뼈대기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다람쥐로 여기를 막고. 사마귀신을 바로 없앨 수 있도록 여기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이제 바로 죽이게 이렇게 갑시다. 찍고 일단 시체 구독이가 대신 나왔네. 여기서 아야, 아야, 아야... 한칸 아... 진짜 죽어도 안 나오네. 예상했어, 근데.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웃음> 나만 그래? 잠깐만, 야, 벌, 아. 마륵부진 늑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고 내면 바로 끌려가요? 아니잖아 야 이게 턴 종료를 해야 끌려가지 아니, 이게 카드를 두 장씩 뽑는 게 진짜 개사기에요 제가 지금 너무 잘 나왔어요. 조건들이... 아,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 으개쫄림 이렇게 게임을 끝내고, 이번 페이지 끝내고 하나 없어집니다 너는 유능하게도 레어 피조물들의 맹습을 견뎌냈다 그러나 진짜 도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의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동질감을 반가워했지만 배신하고 있었다. 그건 허위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에? 야, 어 설마 나중에 플레임 나... 나와요? 어? 이거 세한데? 많이 세한데? 천천히 합시다. 아직 몰라요. 다람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카드를 다 뽑읍시다. 마침, 칠면조독 소리가 나와서, 지금 바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끝냅시다. 음... 무서우니까. 그냥,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자고. 괜히 얘가, 어떻게 나올까? 이러고 이제 막, 지켜보다가, 제가 끝나는 건 정말 사양하겠어요. <웃음> huh, 왜또뭐 하려고? 저주받을 딸 극적이지 그래 그런 은혜 보든 아무런 가치가 없지 궁금하군 에? 어? 뭐? 바로 이게 가치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달 습격!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반대편의 모든 피조물들을 공격한다 피조물이 없을시 직접 공격한다 조력 고정 주인의 턴이 시작할 때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다람쥐처럼 작은 피조물을 궤도로 끌어당긴다? 에? 그럼 다람쥐를 내는 순간 절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는 순간이 아니라 턴이 종료됐을 때빨려들어가는구나 그니까 러 다람쥐로 못 막는 거구나 자아 이럴줄 알았으면 오로보로스 훨씬 많이 키울걸 와 피사실 그래도 시간 문제죠 그래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로보로스가 있기 때문에 자 12일 아프고 여기서 갈고리가 되냐고? 아직 걸만한 대상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달이 죽고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 실패 한번 써볼게요 진담이다 그건 쓸수 없다 그건 사용될 방도가 없다 일단은 저 선반에 올려놓겠다 중 것은 피해라 끝 정말로 달을 파괴했구나 이제는 나를 끝내는 일만 남았겠군 어서 해다오 도전과 젤달성 인내하는 승리. Oh my! Did I just? I think I j u 뭐, <웃음> 뭐 어? 뭐야? 뭐야 이게? <laughs> hey there, card gamers. I'm the Lucky Carter, and this is another pack opening video. Today, I am opening Catch Monsters packs and digging for that epic, shiny TRANSCEND DOG! And here I'll add some crazy VFX with, like, bolts or something. Okay, ladies and gentlemen, I am about to open my first pack. Feeling good about this one. Feeling real good. Ooh, what do we got here? Okay, and our first rare is a Birchkin. Not exactly a viable competitive card, but hey, it's a pretty one. All right, next pack. Feeling even better about this one. I gotta say, these cards are feeling extra silky today. I mean, They're so smooth! Not sure what they're doing down there at the, uh, the card factory, but um, these are feeling good in my hands. Okay. Let's see what we got here. Some jank cards. Maybe a few additions to my draft cube, we'll see. And our rare for this pack is... Bam Dog! Not exactly riveting so far, but we have many packs to go. Next pack, here we come! Just cut out this part.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일단 날짜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볼게요. Hey there, card gamers! I'm the lucky carter, and this is a vintage pack opening video. Today I'm opening a few super rare old packs I snagged at a garage sale. I've got four packs of... inscription You would not believe the deal I got on these Now not all of you will even remember this game I'm barely old enough to have uh, seen these going around in my childhood uh, For whatever reason they only did one set of these cards and then stopped printing them uh, There's not a huge market for them anymore but at the rate I got them for there's not really much to lose That being said a foil mantis god goes for a couple hundred bucks so fingers crossed Are y 그 u going o u a 나도 좀 얻었을 때 팔아버려. Really cool art on these. Definitely stands the test of time. And our rare for this pack is Blue Mage. 그런 게 있었어. Cool looking card, but not going to be worth very much. All right. Let's see what we got going on in the second pack. 돈 벌려고 이짓 하고 있는 거야 얘는? Ah. Huh. Uh, this pack has been opened. And resealed hope no one snuck a rare out of it suck come on people honestly who opens and reseals a pack yeah huh. there's a set of coordinates on this card looks like they were drawn on with a pen 49 degrees north 123 degrees. 오. West. 이제 여기를 가나 보다. 어, uh, i think I'd have to check but i think that's pretty nearby. 오. <웃음> 어. 약간 흥미로워졌어요. 이제 바깥이네요. 다음 날. All right, guys. I'm out here living my best life. Got my trusty headlamp and shovel. Always come prepared, kids. All right. Whoo! There we go. Yeah. Okay. Whoo! Getting close. I think. Assuming there is A thing To get close to This very well may be A massive Waste o 뭐야 뭐야 왜 이래 에러 잉? 동일 날짜예요 동일 날짜 중간에 뭐 테이프이 씹혔나봐요 Alright That's why You always bring an extra battery, boys and girls. Every time. You gotta come prepared. <sighs> okay. Alright. This is it. And now we dig. Oh. Oh. I give a seventy-five percent chance it's a rock, but only one way to find out. Is that? Oh my God, you guys! I can't believe it. There's actually something here. l p disk. What? Are y 이 u s e e 아 n g 아 h i s 이 m 아이 i 아이 l i 이스 l 이스 아이스 c o 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없어서. 그걸 샀나 봐요. 플로피 디스크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와우, great video. Okay, time to f i g u r 11달러면은 1 1 0 0 0 원이죠? 1 2 0 0 0 원? 1 3 0 0 0원 정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인식이 되고. 저희 인게임 인터페이스랑 똑같네요. 끝! 더 누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뒤로 가기. 영상 탐색을 중단합니까? 네. 뭐야.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게임 화면을 찍고 있었던 거네. 저 남자가 주인공이고 저 남자가 지금 이걸 찍고 있었던 거네요. 나는 축하도 선물 증정도 자주 하지 않는다. 치킨이야, 똥이야, 뭐야? 하지만 너는 가치 있는 도전자이지. 예의 차릴 것 없다. 파고 들거라. 어디 일을요? 뭔가 잘못되었느냐? 너희의 보상이 기다린다 겨우 이 똥같이 생긴 치킨을 먹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였다고요? 목숨을 걸고? 아주 좋다 따라오너라 바로 거기 서거라 어? 나 필름이 있어 그건 누가 주었지? 이 배엄낭덕한 자야! 이래엄낭덕하라 찍었어? 어디갔어? 뭐야 이게? 이건 뭐야? <웃음> 사진을 찍고나서 그 남은 옷가지들인가봐요 사람이 사라졌어 찍으니까 사라졌어 바깥에 치킨있고 밖으로 못나가 그, 번쩍번쩍거리던 그 방이에요, 여기가 바로. <웃음> 어머! 찍힌 건가 봐. 하지만 능력치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오 마이 갓. 어, 깜짝이야. 왜 이래, 미친놈아. 이게 뭐여 어? 어디가 집으니까 없어졌는데요? 바깥에 지금 치킨 촛불이 희미하게 보이고 엥 아까 보니까 그맨 처음 인터페이스의 맨 왼쪽 누를 수 없었던 그..게 지금 된것 같으니까 메인메뉴로 나가볼까요? 저장이 35초 전에 됐으니까 뭐 어차피 불러오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어 이거 오새 게임을 해야 돼? 싫은데. 헥? 나 여기 계속 갇혀 있어. 아 이제 못 가나 봐. 근데 이거 뭐지? 삼십오? 새 게임 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새 게임을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스크립션 1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녹화 종료